해서 그 모든 업체 중에서 사실 간장이 더 맛있고 양념이 더 맛있고 이럴 수도 있는데 음. 양념도 1등 간장도 1등이야 오호 되게 맛있는 겉절이 같은 양념 설명하기가 어려워 그냥 맛있어 <웃음> 그리고 게가 진짜 크거든 여기가 음. 업체들 중에서 제일 컸는데 음. 근데 걔가 서 너무 단단해서 이렇게 먹다가 내 라미네이트 다 깨지는 거 아니야? <웃음> 생각이었는데 걔가 제일 부드러워 뼈가 음. 껍데기가 제일 부드러웠어 음. 간장게장도 종류가 여러 개 있었어서 그거보다 저렴한 뭐, 금계랑 뭐, 중국산 게쓴 것도 있었는데 그건 아예 내가 안 한다고 했지만 음. 근데 그것도 맛은 있거든? 음. 그럼 이번 게는 다 국산 게예요어 국산 암국 아. 게의 알배기 대신 그런 게가 저렴해서 같이 들여올까 했는데 그거 먹으면 이 진짜 맛을 모르실 것 같아서 음. 그냥 그안 한다고 내가 알배기만 음. 하겠다 그치 다들 양념게장 좋아하시는 게장 좋아하시는 분들은 음, 음. 다최상의 맛을 보고 싶어 할 거야 그런 욕구가 당연히 맞아. 인간이라면 어 당연히 그거 1, 2만 원 뭐 만원? 이런 차이로 어느새 명동으로 도착했네 아니 나 그래서 꽃시장 갔는데 어. 꽃시장 가면 진짜 무조건 꽃을 싸게 살수 있다고 생각하고 음, 가잖아 음. 근데 너무 많아 꽃집이 똑똑하게 사야지 하고 갔는데 쉽지 않아 <웃음> 맞아 <웃음> 너무 많아서 <웃음> 결국엔 그런 똑똑함은 내 체력에 비례해 어. <웃음> 알죠? 내가 어. 지치면은 힘들면 이제 아 됐어 됐어 맞아 맞아. 어. 빨리 빨리 빨리 빨리 하고 가자 가자 이것만 해도 꽃집에서 사는 것보다 싸싸 싸. <웃음> 맞아 맞아 맞아 합리화하기 시작하죠 어, 맞아. 과연 오늘은 어떨지? 합리화하실지? 아 오늘은 어. 잘살수 있을 겁니다 어, 요즘 ]인데? 아주 물건 사는데 꼼꼼해졌어 어. 어제도 자료조사를 하다가 어. 나 내가 이렇게 물건 하나 사는데 뒤에 그 성분표 다 따져가면서 어. 본적 처음이야 그러니까 사실. 이렇게 새벽까지 뭔가에 대해서 열중히 공부했던 적이 있었던가? 없어 태어나서 <웃음> 없어 그거 있지? 음. 이게 최선입니까? 약간 그러니까 음. 이게 내 스스로한테 계속 되는 거야 음. 정말 내가 준비한 거는 자부심 있게 하고 싶은데 음. 과연 나 스스로도 자부심 있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니까 일단. 나의 잡화점 신조 음. 나를 속이지 말자 응 음. 어. 그러니까 내가 최고라 생각해야 갖고 올수 있는 거니까 <목소리> 어? 대도 화장품 <웃음> 어? 아니, 어라? 어라? 아니 우리 남편이 여기 품을 언제 ]やって. 뷰티 사업을 하신거예요제 <웃음> 크게 열어보니 <여러분>, 진짜 이요 <웃음> 오! 좋아 우와 우와 예쁘다 <웃음> 저크 말하는 거이 너무 귀여워. 나 이런 게 제일 귀엽다 뭐야 <웃음> 이거 다 맛있겠다 오동오동 우동. 새우 튀김 오동이에요 사이즈 오. 이 정도면 돼. 응, 응, 응. 이거 두 개. 이제 꼬막장, 꼬막장 감을. 조금만. 어, 이거? 이렇게, 어 맞아 이거. 이거? 응. 어 괜찮은데? 어때? 귀엽지? 응. 이거 귀여. 워잘산거 응. 같아. 귀엽다. 응. 이렇게 세트 잘산거 같아. 마음에 들었어. 응. 뭐 먹지? 맛있는 거먹어러뭐 어, 햇살이 좋은. 어. 여기 진 어, 너지